블록체인 줄라인은 에드크립토가 주최한 월간 행사인데요 어, 이번 행사에 정말 유망한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와주셔서 이렇게 전문성을 나누고 다양한 견해를 나눔으로써 조금 더 심도 있게 블록체인 업계를 탐구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앞으로 또 많은 기업들이 태어할 예정인 걸로 아는데 어, 더 많은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의견을 나누면서 같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조금 같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us to blockchain July here in Seoul. Uh, it was a pleasure to be here. Very interesting and very good organized event. Actually, we didn't expect to have here so many people in, in the room. And uh, we presented here today our new project, which is called k i r e k Meta Protocol, which is basically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uh, semantic smart contracts platform. And it allows to unite uh, different blockchains. Basically something like the internet for the, for the blockchain industry. 네, e a w e